Founded in 1972, j s e t is a global company that serves the world through our rich technology patent portfolio, our six-site manufacturing powerhouse, and our dedicated teams around the globe. j s e t has pushed the boundaries of semiconductor packaging solutions by pioneering in a number of enabling integration technologies. Jset's Advanced Technology Solutions have been utilized in key growth area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Jset, the world's leading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services provider.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앵커 송인선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있고 설립된 지 무려 37년이나 된 그리고 한국 직원 숫자가 4,000명이 넘는 대기업인 스테츠치팩코리아라는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신 김원규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스테츠치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의 분야의 리더로 통신과 무선을 포함한 다각화된 마켓 아플리케이션을 가진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웨이퍼 파운드리 통합 디바이스 생산업체 및 팸리스 업체 등을 고객으로 두고 최초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스테치팩 코리아는 1984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현대전자 반도체 조립부문으로 출발하였으며 음. 1998년 현대전자에서 분리하여 미국법인 치팩으로 새 출발하였고 이후 2004년 싱가포르 스테츠사와 2015년 중국의 제이세트사의 두 번에 걸친 합병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중구 자유무용로 내에 10만 스퀘어 메타 부지의 신공장을 완공하여 0천 공장을 이전하였고 또 2016년에는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10만 2700 스퀘어메터의 부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공격적 투자로 지난해는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이룩하여 2015년 대비 325%의 놀라운 성장세를 어, 기록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네.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스테치팩은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인 생산 거점과 미국, 유럽, 아시아의 고객 지원 부서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탈 서플라이체인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스탯치팩 코리아의 조직 문화는 저희 본사 제이셋 그룹의 핵심 가치인 카스터머 포커스, 리스펙트 앤 다이버시티, 이니시티티브 앤 인테그리티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직원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진취적이고 정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기여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매년 어, 인근 지역의 부르 이웃에게 여러 형태의 사회 기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연탄나눔 봉사활동, 주거취약 가구집청소, 사랑나눔 김장김치봉사활동, 부우이웃세탁기전달사내중고물품판매수익금부우이웃전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기부하는 급여 끝돈기부금을 모아 고아원과 노인요양원에 매월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도 섬마을 자매 결연과 지역 봉사단 활동을 통해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현지 농업민을 돕는 등 지역 사회에 든든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표님 한국 지사 경영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예. 아 어, 제가. 아, 올해로 이 회사 입사 이후로 37년째인데요. 제가 이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주재원 생활을 할때 재미있는 얘기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1990년에 제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대엘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로 발령을 받고 1년 된 1991년도에 본사에서 저희 보고 어, 그 당시 에이직 비즈니스로서는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인 LSI 로직사의 어, 독일 그 후공정 어, 공장을 매입하라는 그런 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 당시 그 공장을 사려면 은한 1500만 불드 두는데 본사에서 한 600만 불에 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공장을 왜 사야 하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새로운 기술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인피치 서피스 마운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그 공장을 사야겠다 이런 본사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본사의 중역들과 함께. 저는 그 당시 이제 대리 시절이었었는데, 아 본사의 그 중역들과 함께 그 밀피다스에 있는 그 LSL 로직 본사에 가서, 아, 담합제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워낙 그 목표치와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뭐 제가 첫 번째 미팅에서는 아 도저히 뭐그 사람들하고 뭐 아그 어, 접점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L.S.L.O.G.의 부사장급인 사람이 회의 도중에 볼펜을 확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그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죠. 음. 이 워낙 그 어, 이, 서로 그 이, 접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거기는 미팅이 이제 결려됐고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뭐 별도로 만나고 식사하고 그래서 한한 한 달에 걸친 그런. 어, 어, 협상 어, 끝에 결국은 우리가 630만 불에 어, 그, 공장을, 어, 그래서, 예, <웃음>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저희가 큰그 어,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 정말 그이 어, H 전자 어, 그룹의 작은 디비전이었었는데 음. 그거 어, 인수하면서 두배세 배로서 어, 그 매출이 커가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그런, 아 그, 개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항상 제 그,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일이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적점을 찾지 못하는 아뭐 상극에 가까운 그런 아 내용인 상황에서도 네. 노력을 하면 될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런 교훈이 아주 그, 아,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아, 내용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제가 또이 36년 동안, 37년 동안 그 회사 생활 하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기 대표님께서는 1986년, 그러니까 37년 전에 스테지팩 코리아가 한국에 설립됐을 때그 같은 연도에 회사에 입사를 하신 것이죠? 네. 네. 그러시면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스테지팩 코리아와 함께 하신 건데요. 그럼 지금 대표 이사가 되실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함께한 추억과 그리고 감회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창업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주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현대전자가 1984년 어, 이 출범을 했는데 어, 이 1986년도 1월 6일날 현대전자로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어, 37년째 어, 이 회사에 있는 어, 근무하고 있는 거고 1986년 1월 6일 정확하게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어,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서부터 해서 어, 계속 이 회사에 어, 37년째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원서부터 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어 까지 걸쳐서 아 어, 지금 이제 대표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글쎄 그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조금 그래도 어이 뭔가 뭐 귀감이 된다고 할까요 뭐 어이 아마 회사를 많이 옮기는 그런 어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저는 그 본인이 아 어, 원하는 그런 회사에 아이 어, 근무를 하게 되면 은 진짜 한 우물을 파서 끝까지 어, 자기가 이루는, 어,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갖다 이룰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이들한테도 만약에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바로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꼭 어, 끝을 볼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어, 좋은 어, 결과를 갖다가 창출해내자 그런 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원규 대표님께서는 회사 생활 외에 혹시 여가 생활로 즐기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예, 저는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 헤비 메탈 아마 이 어, 제또래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60 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듣던 그 헤비메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어렸을 때 아, 듣던 그, 음악들, 그 CD로 전부 제가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헤비메탈 미국, 유, 영국 그, 그쪽에 어, 주다스 브리스트라든지 어, 또 아이언메이든이라든지 이런 어, 그룹들의 그 CD는 제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 그, 어, 이, 그 사위의 그, 어, 형이 어, 유럽에서 어, 헤비메탈 그룹의 리더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또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저는 이 나이가 들었어도 어, 그 음악을 좋아하고 또 집에서 주말에 영화가로서 어, 어, 음악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음악도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웃음> 아마 놀래셨을겁니다 <수> <웃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태치패 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신 김원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